주제는 그 앞서 김세용 사장의 대법원 대표 교수님이 신 대로 도시아 지방의 원식으로 그 서로가 함께 상생할 수있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흐르는 것이 약간 좀 틀어놓은 그 말씀고요 구체적으로 그 같은 인부산대학교의김창 그네 이렇게 네 발제 비 하겠습니다. 한 각발제한 20, 회산 25분 사이 내로, 뭐 간략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 아시다시피, 뭐, 지금 사실 이 원고 작성할 때는 많이 좀약화되는 관점인데, 뭐, 최근에, 그, 음. 월 19일 기준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코비드 19가 각국의 어떤 정부의 위기관리 시스템에 대한 전공 같은 느낌으로도 다시 아가면아 He d 다 d you know, you k n 의 w the g 의 m e you 인 n o w you k n 사회 you know, you know, you know, you k n o 국가 o u 가 n o w you k 국가 w you know, y o 고 k n 이 w you know, y o 가 know, you know, you 이 n 이 w 그 굉장한 그 초연결사회가 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평일에서 잠시적 자본주의라는 것보다 더포져가확산이고그뭐 이미 그 기업들은 경기도 인근의 아무튼 그 만초평 이상이 되는 땅이라면 뭐 잎도섭배하는 식으로 다살려는 이유가 물리선택할 거라는 그런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부터 결국은 국가적인 위기, 국제적인 위기 상황에서 대처하는 부분들이 그, 위에서 위기한 시스템에 대한 전문가치 발생한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 여러 예쁜 얘이있겠습니다 문제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게 대한민국의 문제점 내지 사회적인 문제점을 얘기한다면 수도권 대비수도권이 그, 게 이제 지역교차, 소득교차, 그리고 게또 교육교차, 문화교차 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인으로 네,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단순하게 이게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문제가 아니라 그 많은 사회의 반영역들까지도 많은 네, 교차 문제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근데 이제 수도권대 비수도권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인구 50만 이상 도시가 우리나라에 16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찍테시이르시이르 인구 50만 이상의 16개 하면 13개의 그 지방자치단체의 전율급 10%가 주주진 비율이 그 지금 현재입니다. 그래서 과연 지금처럼 그 정부가 편안의구조식으로 226개 자치단체에게 1분위에 의해 정부 보조금을 ...과 정부 사업을 한다는 게 이제는 좀 재수정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도시화가 돼가고 있다는 건전 뭐 세계적인 현상이 기 때문에 한국은 결코 이해는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좀더 새로운 그 전략이 필요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이제 사실 공권의 중요성은 뭐 여러분들이 하죠 헌법 122조에서도 그 공권과 균형에 대한 헌법적 정신에 가치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본권을 얘기하면은, 그 본권 갈등, 자유은 네, 비효율성이나 프레임, 반대 프레임이 항상 벌려져 옵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뭐, 인비 현상에 대한 사례를 끄집어내고, 또 지방원들, 우리나라는 지방원들이 기초 강약해서 한3 8 0 0명 정도 되거든요. 한 4,000명 정도, 기업이 3,000명인데, 4,000명이 당연히 사고가 많죠.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한 것들에서 지방의 부유, 물 그리고 일반적으로 흥행을 하는 보수 어론들이잘 써먹는 그런 흑인 인데 그러나 그게 과연 좋은 그 자세일까 기본적으로 지방을 멸시하고 지방의 능력이 없다는 식으로 치부하는 게 국가 전체 발전뿐만 아니라 지역의 발전에도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방의 치하고 국가 발전하고는 서로가. 뭐, 종속과 독립된 수익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후가 굉장히 미접한, 그리고 모든 곳에서 자기 자신들 어 자존감과 자신감을 불러있는 공정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런 요소들은 사실 굉장히 너무 무시되었다는 게, 우리의 기본적인, 관점이었다라고 봅니다. 그, 그 결과인, 바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굉장한, 그, 이, 에서에 집중화 현상, 그리고, 그, 그동안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가속화된 모습이 지금 보시는 니다이 표가 결국은 그 소득 격차도 2015년에서 2019년 보면 그 나이가 스무 그 회가가면 갈수록 이렇게 격차 더해지고 있습니다. 이 격차에 대해는 결국은 소권대비 소권의 부동산 가격 격차가 매우 큽니다. 그러니까 같은 그, 제가 1 0 0만 이상의 용인, 그 당에 창원, 그리고 수원, 고향의네개 시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연구했는데, 그 창원이 가장 그 취약한 편이었어요. 네개 도시 가운데 그리고 그 가장 떨어진 고향입니다. 고향시가 제일 음. 어느 정도 차이죠? 창원이 한 3만 1천0 불이 떨르지고그 다음에 고향이한 1만 6천을 지나자. 근데또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급여소득이 플러스 등산자산이거든요. 그것까지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소득이냐? 창원은 그 방해 공업고 그 중기계 등의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어서 지역이 그지역생산구나 개인의 소득도 높지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수도권이 뭐 심하게 얘기하면 지역에 있는 산업에 기생을 해서 수도권의 부동산 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지 수도권 내에 있는 그 기업들이 완성해가지고 하는 건 아니다. 굉장히 이거는 그뭐어쩌면지방의 공장고, 지방부터 돈을 받아서 수도권에 집값 올려서 수도권의 사람들이 그 비싼 그 아파트 때문에 청소득이 높아 보이다 이장히 아까 우리 연에서이서얘기했습니이처럼 직주가 영리가된전형적에서이서이결에서이적인은사이적인에서까지상에어요 영상에서 이제상에서 그러면 이게 어떻게 가야 되느이 영상에서 그 이영상에냐이제 우리가 이국상이영상이더상에서이 영상에서 이이상이이상이 근데 네, 거꾸로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왜냐면 은그뭐 아시다시피 이제 재택근무가 이상화되면 오히려 훨씬 더 거꾸로 능성이 높고 그다음에 네, 집주의 개념이 더확장이게 된다면 취업보다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본적으로는 그 방향성이 제가 썼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지방세, 지방재정, 재편 근본적으로는 이게 그 이제도를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안된다는 뭐, 래서 우리가 지역발전체계의 특징과 대비에 대해서 축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역대 정부의 지역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균형을 위한 것보다 개발을 위한 지역발전이었다. 마지이말습니다 그래서 개발 중심의 지역발전이었지 지역의 어떤 그 특화라든가, 그런 것에이사대했던정책은 굉장히 유익했다. 이거는 이제 그 최근에 코미디이기 때문에 그 정리를 해봤습니다. 꼭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대응 조직 보니까 중앙과 지방의 역할관계 명확하고 그 다음에 그 지방의 역할이 굉장히 컸습니다. 요번에 뭐 우리나라 사실 대체는 집이 동의 보건소 앞에 제가 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니까 뭐 보건소 채점 매출 소환할 수 없죠 선별적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뭐 YTN, 금식 까지방송국 국민들 밖가서할수 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지방에 있는 자치단체 보건소가 만약에 중앙과 의 현역적 관계가 없었으면 요번에 굉장히 미리받았을까 일본은 왜안 믿느냐? 일본은, 왜냐면요. 일본은 그 국가 건강보험 시스템이 아니라 지역의료조합입니다. 그러니까는, 육과화에서 아프면 육과화인 사람이 내가 의료보험 조합에 가있는 경우, 내가 가야 하는 사 지역에 가야 하니 내가 보험에들어야 해. 내가 도쿄에 가면은 진단받으면 큰 병, 뭐 간단한 거야 뭐 처리를 했지만 큰병 같은 다시 자기 동네로 가야 는 우리는 요번은 대구에서 발생했는데 뭐 방주에서 지행 되는 이런 시스템에 가는데 일본이 아 그게 이제 유럽의 경우에도 보험 조합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그런데 그래서 테이블 보니까 아, 이게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협력적 공권의 관계가 돼야지 분절적 공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수 있다. 그런, 그런, 그런 관점에서 정리해봅니다. 그다음에 뭐 우리나라 도시아의 특정에 대해서는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때 제도적 역량이 뭐 저는 굉장하는 문장에서 그렇습니다만은 제도적 역량을 키우는 게굉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같은 현상을 두고도 다른 대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건 결국 시스템의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시스템을 보다 더정교하고 그다음에 앞으로의 이드의 방향이 있는 시스템적으로 바꿔야겠다. 도시는 왜 평등한가라고 하는 그꽤 유명한 이제 그 저, 저자가 리셋 플로이드라고 그러는데 거기 보면 역시 그 핵심은 결국은 이, 이 도시나 대도시권으로 더 많은 권한을 이용을 하고 도시 스스로가 세계를 분류할 수 있는 권한을 고 도시들이 국가의 개인기가즉 국회에서의 그 의사결정관계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사실 지금 그 국고보조라는 게 보통 시부중심이거든요 도시중심이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니까 그 도시의 어떤 창의력이나 도시의 그 개, 개성 있는 도시를 만듭니다 왜냐하면 국가에서는 복급조금을 치도다니면, 예를 들어서, 경기가, 서른아이의시군에 그, 엠분일 시으로 분포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뭐 수원시보다 재난지원금을 양천군의 인분이 더 많이 받았어요. 지난번 재난지로금왜더 많이 받느냐? 거기는 인구도 적고, 근데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 사람도 대상자가 더 적고 하니까, 그래서 더 많은 여유자금이 실제적으로 수원의 경우에는 별로 못 받게 되고 스스로가 해야 되니까 훨씬 더그 오히려 복지가 관심계에서 해결을 못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시대가 능해가되고 있으니까 좀제 눈을 그 바꿔야겠다. 뭐 이건 여러분 잘 아시겠습니다. 뭐 인구 보너스 시대에서 이제 인구 보너스 시대로 뭐 전체적으로 가고 있어서 그 우리가 오히려 방향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서 그 도시 정책도 바뀌게 되거나 뭐, 뭐 여러 가지 많은 분들을 학자도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컴팩트시티 개념, 컴팩트시티라고 해서 작은 거점을 통해서 도시어에 특성 있는 도시로 하는 건데 그 수가 분명히 주장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도시의 어떤 특성 인지 그런 것을 전략적 인 수단으로 하려 하라고 할 수가 있는 그다음에 복수 주소지 이게 1인 그 2주택 허용뿐만 아니라 주둔지 또 복수와 대표적인 게 있다. 이부분이왜냐하면이 실질적으로 아마 여러분도 많이 그 기획했습니다. 내가 고향에도 살고 싶고 서울에도 살고 싶고 비교식도 대학 원하는 비전식도 하고 싶고 그렇게 보면 주소지 변경이 끊임없이 발생합니다. 주소지 변경이 발생하면 영국에서 모든 시세에 같이 바뀌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다가 우리 정부의 항의시정도 충분하게 복수 주소지를 통해서 지금도 사실 이제 작은 규모의 그 농촌 주택 같은 경우에는 이 주택이 해당이 안 되는데 분들께 이제 이십 년처럼 좀 발장 적게 이런 걸을큰규모로 가능할 수 있도록 그 시스템이 갖게 되다는생다 그 이제 뭐예 거주, 그다음에 체류관과그다음 교류가 은말히있는데그런개게 있는데서 예 설정을 해야 할것이라던런 범위에 예이 문제들을 만들자. 그다음 우리가 많은 이 균형의 분권에 제조가 있는데 이게 좀 약하다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현재 공주세계와국금융용발특별법이 있는데, 있는데 이 부분도 참여 정도 이후에 만들어지도 이번 민주인정부터 강화됐습니다. 이걸 조금 더 강화시키고 그다음에 그 보다 더그 지방에 재원이 들어가서 지방이 살만한 지방관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게그러이 뭐, 계정의 어떤 특별 회계에, 현재는 이제 지역 자유계정, 지역 지원계정, 세종 제기되 있는데, 이것보다도 플러스 시켜서 러시아 생생하는 어떤 생생계정이라든가, 협력계정이라든가, 그런 게 필요하다. 사실 이제 이 작업은 지금 자, 자규주의 이제 계속해서 지금 논의가 있습니다. 일본서 일본에서 사실이렇는데 일본에서 사실이 이렇게 논란거리는 있는 요이게놀이고이고는이는 이렇게 놀랍고 는 이렇게 는이이기이이 그 다음에 이거는 서울시에서 지금 경상북도를 함께하고 있는데, 그 경상북도에서, 그, 그, 이 새로운 농업 분야에 창업하는데 경상북도에서 도이 되고, 서울시가 소문이 되고, 그국고부가 아니라 경북도하고 서울시가 같이 미층해서 하는, 그, 이거는 이제, 작년부터, 그, 브라스 박시장의 기능이, 몇년 동안 우리가 추진하시다며 새로운 성과를 얻고 있는 사업. 오늘 제가 최근에 그 연천역 좀 갔다 왔는데요. 이게 연천군의 그 농림수산식품부의 그 농천역 시범사업에서 김치마을 사업인 정부공공사업이죠. 그래서 연천군이 소리가 났는데, 그 시골에서 제가 1 7에 갔다 다녔는데, 그 위에 보시는 사진 왼쪽에 수소가 16일 날은 벨트는 딱한팀이 있었고, 다비이 있었어요. 15일날은 하나, 다섯 팀에서 한, 네개해야죠 그러니까, 이 홍보를 안 하는 거예요. 연천군에서 하는 거예이 굉장히 좋은 데 그래서 여기서 서울서, 여기서 조금 한두 시간 걸리겠지만, 시청에서는 지하철 시청역에서 타서 소유산역까지 90분 거리고 거기서 차 타면 한 10분 정도 돼요. 그리고 소유산에서 굉제가 근데 왜 이렇게 방식이 있냐? 이렇게 공공 건물이라서. 누구 책임을 지고 열심히 분보생을 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유상수 장님한테 때, 우리 그래, SH에 계신 분들이 비교적 저소득이고, 또, 아직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많다면, 이런 데를 해물을 해가지고, 좀 여름철에 다우철을 줘서, 휴가를 하도록 해드리면 좋겠냐. 독취력이 있겠고. 그러면 그 아버지로서 좀 아이들한테 자긍심도 생길 것 같고, 그리고 또그 지역에, 지역 산업에도 도움는데 왜냐면 가게 되면 가서, 저도 한 7, 8명 받습니다만 가서 먹고, 다른 사게 되고, 다른 그 다음에 고객게 되고, 자연스럽게 지역 사람들하고 얘기도 하게 되고, 또 지역을 보게 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그,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어떤 국가적인 단위에서의 제도 설계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런스치 공사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의 런 제도 설계도 저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다더라도러시아 지방에 상생적인 여러 단위의 해안을이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요 부분이 사실은 제가 일본에서 열어줬을 때그 구청에 가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국민 식사 신청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름철에 그 제가 사는 이 국외 국민들이 뭐 전국에 있는 뭐 학교 이나 이런 유명한 관광지에 국민 식사라고해을 신청하면 그내 순서대로 내가 좋은 곳을 이용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뭐그 관리비 정도만 싸게 내고, 아무튼 그 하트처럼. 그 돌출입니다. 네, 그게 어서, 아니 독일에서도 하는데 국민숙사에 이름 자체가 국민숙사인데, 국민숙사가 아니면 그런 합숙소가 아니라 포텔식 편의시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최고니까 이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용천 지역에 거의 그 간단한 필이 있고, 심지어 이 투숙인데 투숙 초성 이 단위도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같은. SHK도 발굴을 해서 지역과 그런 생하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가져와 주겠습 감사합니다.